안녕하세요. 꿈은 없고요. 놀고 싶습니다. 김혜기입니다. <웃음> <웃음> 자, 오늘은 등운동하고 이두운동을 할 거예요. 원래 어깨하고 팔운동을 했었는데, 어깨운동하고 이두운동하고 삼두운동 하면 너무 좀 양이 많고 힘들어서 등하고 이두를 같이 이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레플다운 1번으로 할 거고요. 레플다운하고 롱풀을로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 벤토버 로우를 안 하고 멀티암 벤토버 로우를 이제 멀티암으로 하고 이제 클로즈 그립으로 4번 클로즈 그립 애플 다운 5번 클로즈 그립 롱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 데드리프트. 그다음에 이제 이두 운동은 바벨 바이셉스 컬워업 겸해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덤벨 바이셉스 컬은 요거 잉클라인 벤치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잉클 벤치에서 케이블 바이셉스 컬은 그냥 약간 뭐랄까 좀, 좀 치팅을 써도 돼요. 그래서 좀 속도 있고, 좀 무게감 있게. 로프 헤머 컬은 이게 양손으로? 양손으로 해도 되고, 한 손씩 해도 돼요. 근데 요즘에 제가 좀 항상 이제, 오른, 오른손잡이니까 보통 사람들이 양손으로 이렇게 하면 강한 쪽에 힘을 더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싱글로. 한 손씩. 그래서 이렇게 오늘 등 운동하고, 인두 운동을 어, 진행을 어, 할 거예요. 오, 움직여. 랩플다운할때 광배근 운동할 때 팔꿈치를 이렇게 앞으로 해야 수축이 더잘 된다는데 맞나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맞는데 팔꿈치를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를 흉추 5,6번부터 이렇게 요추 극돌 등 전체에 이렇게 붙어있는 거는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광배근이 어디서 끝나는지를 아시면 돼요. 광배근은 상완 결절에 붙어있거든요. 팔에 그러니까 광배근 끝이 팔에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상완골에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 풀다운을 하는데 팔꿈치가 당길 때 이렇게 등 뒤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수축을 많이 못 하겠죠. 왜냐면은 그럼 여기만 수축이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당기는. 전체적인 광배근은 이아래가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래서 당길 때 팔꿈치를 앞으로 보내준다고 해서 막 엄청 보낸 다음에 이렇게 당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래플 다운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당기셔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당겼을 때 팔꿈치의 방향이 어 이렇게 앞에 있다는 느낌인 거지 이거를 막 너무 과하게 안으로 쪼인다 이런 건 아니에요 레플 어 다운할때 과도하게 팔꿈치가 등 뒤로 넘어가는 거를 피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누우시는 분들이나 이런 레플 그러니까 다운할때막 이렇게 눕잖아요 눕지 마시고 턱걸이에 가깝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래프다운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운동이고 팔꿈치가 어, 뭐, 너무 과도하게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팔꿈치를 앞으로 밀어넣으면 좋다는데 이게 앞으로 막 억지로 밀어넣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도하게 등 뒤로 보내지 마시고 그냥 위에서 아래로 당겼을 때 위에서 아래로 당기셔야 돼요 이래야 이 결절에 붙어있는 이제 광배근 끝과 광배근이 전체적으로 수축이 되지 얘는 뒤로 이렇게 빼버리면 수축이 상부 쪽에만 갈수 있다는 거니까 전체적인 광배근 운동을 하실 때에는 빠을 위에서 아래로 당긴다가 맞아요. 너무 눕지 마시고 팔꿈치도 너무 뒤로 빼지 마시고 위에서 아래로 오히려 당길 때 가슴을 살짝 들어 올려주는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해냈습니다. 오늘 좀 열심히 했다. 어, 오늘 어주 열심히 한것 같아요. 아 음. 어, 이제 내일 어깨 하고 쌤도 종아리만 하면 되네요. 어저께 제가 인스타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번 올려 올렸거든요. 이렇게 그 스토리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막 헤매다가 어저께 해봤는데 어,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막. 뭐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 주셔서 어, 대답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인스타도 자주 하니까 에, 인스타도 이제 앞으로 좀 꾸준히 할 거니까 어, 어, 많이 봐주시고요. 어, 유튜브도 이제, 어, 이제 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어, 아까 레플 다운처럼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영상 찍으면서 어, 답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는 부분에서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물 많이 드시고 또 단백질 섭취 잊지 마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김구라 이렇게 산대지를 아, 스트레치 빼먹지 마시고 내일 만나요. 어, 좋아. 어, 좋다야. 어, 좋아. <웃음>